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게임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스위치 프로의 출시 소식입니다. 오늘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닌텐도는 더큰 터치스크린이 연말 이전에 출시가 된다면 스위치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닌텐도에서는 더 커진 삼성 올레드 디스플레이와 닥 모드에서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스위치를 출시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에 삼성 디스플레이는 다가오는 6월부터 7인치 720p 해상도의 올레드 패널을 초기 월 100만대 미만의 목표로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이 디스플레이는 7월에 조립업체로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닌텐도 스위치의 모델은 6.2인치 720p 해상도 화면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이더큰 화면은 현재 버전의 검은색 베젤 대부분을 스크린으로 채운 크기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컨설팅 업체 DSCC의 공동 창립자인 요시오 타무라의 말에 따르면 OLED 패널은 더 적은 배터리를 소비하고 스위치의 현재 액정 디스플레이에 비해 더 높은 대비를 제공하며 응답 시간 또한 더 빨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닌텐도가 이 새로운 모델을 위해 고급 스마트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패널의 대안으로 사용되는 더 저렴하고 덜 유연한 리지드 올레드 패널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거래는 과잉 공급으로 리지드 올레드 패널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에 도움이 될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PS5, XBOX 시리즈 X 및 그래픽 카드가 부족해 기기를 못 팔고 있는 지금 닌텐도가 신제품을 시장에 공급한다면 닌텐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내용이 상당히 자세한 것으로 보아 꽤 믿을만한 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치의 더 높은 성능 버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음에도 불구하고 닌텐도는 지금까지도 스위치 프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닌텐도의 공식 입장은 사장 후루카와 순타로가 근 시일 내에는 새로운 모델의 출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IGN에 따르면 닌텐도 스위치의 올해 출시에 대해 여러 시장 분석가들에게 물었는데 올해 출시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반응과 올해 말에 출시될 것이라고 말하는 의견이 함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닌텐도 스위치가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닌텐도가 스위치 프로의 출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까지 닌텐도 스위치의 총 판매량은 7억 987만대를 넘어섰고 거의 2년 동안 베스트셀러 콘솔이었습니다. 정리합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닌텐도가 우리가 스위치 프로라고 부르는 더큰 터치스크린과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고사양 스위치를 올해 말 크리스마스 전에 출시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어 반대로 현재 스위치가 너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닌텐도가 스위치 프로를 출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블룸버그의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소식처럼 올해 말에 스위치 프로가 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올해 말까지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블리자드는 이 알파 테스트를 통해서 플레이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으로 이 테스트가 진행되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석 프로듀서 크리스 레나는 PC 게임즈 N과 인터뷰에서 게임이 출시 전에 싱글 테스트와 멀티플레이어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글 플레이어를 위한 테크니컬 알파 테스트로 시작을 하고 두 번째 테크니컬 알파 테스트는 일종의 멀티플레이어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테스트 후 플레이어의 의견을 받아 밸런스 변경과 같은 일들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나는 이 테스트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디아블로2 부활은 2021년에 출시될 예정이어서 출시 전에 테스트가 진행된다고 했으니 아마도 머지않아 이 알파 테스트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알파 테스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게임의 공식 사이트에서 옵트인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한다고 해서 테스트에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옵트인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된 이메일로 선정된 사람들의 한해 테스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블리즈컨 2021에서 처음 발표된 후 디아블로2 부활은 올해 말 PC, PS5, PS4, Xbox Series X, Xbox One, Nintendo Switch에서 출시될 예정입니다. 게임이 출시가 되면 원작과 Road of Destruction의 확장팩의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최대 4K를 지원하고 PC와 콘솔 간의 교차 진행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Diablo 2 부활의 PC 성능, 최소 사양과 권장 사양은 이와 같습니다. 다음. 오늘 이 영상 전에 올린 PSVR의 새로운 게임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다가오는 VR MMO 게임 제니스를 볼수 있었습니다. 제목은 제니스 더 라스트 시리가 되었고, 예고편에서도 기대되는 멋진 판타지 세계를 보았습니다. 개발자 라멘VR은 이전에 킥스타터 캠페인을 통해 28만 달러 약하화로 3억 이상을 모았고, 게임이 PCVR, 퀘스트 및 PSVR용으로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오늘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에서 PSVR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아쉽게도 자세한 설명이나 출시 날짜 같은 것들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트세이버를 즐기고 있는 분위기 같은 게임 내 전투씬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광대한 세계를 특징으로 하며 황폐한 땅을 가로지르고 산을 오를 수도 있습니다. 턴 기반 전투 게임은 아니지만 설정과 분위기에서도 JRPG의 분위기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스팀에 따르면 2021년 출시 예정인 VR, MMO 제니스는 PSVR, 퀘스트 및 PCVR로 출시 예정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VR 게임의 소식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의 닌텐도 스위치 프로 보고서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디테일한 설명이 더 믿을만한 정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닌텐도의 사장은 스위치 프로가 나오기 전에 일반 스위치를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서 가까운 미래에 스위치 프로 계획은 없다! 라고 한게 되는데요. 닌텐도가 참 장사를 잘합니다. 크흐. 오늘의 소식이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저희 영상을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그날 그날 있었던 따끈따끈한 게임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치키치키치크 기야